사람이 죽으면 곧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영혼은 마치 살아생전에 하던 것처럼 일어나나 생전에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고 같이 움직이는데 반해 죽어서는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몸은 그냥 누워있는 채로 영혼만 분리되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에 영혼은 처음에 몹시 당황하게 됩니다. 분리되어 다시 몸으로 들어가려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영혼은 가족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의 몸을 위에서 내려다보게 됩니다. 사람이 죽은 후 49일 동안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일자별로 나누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지 말씀드리면 먼저 1일부터 3일까지의 상황은 사람이 죽은 후 영과 몸이 분리되어 어리둥절한 상태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아 슬퍼하기도 하며 가족과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몹시 실망하기도 합니다. 많은 종류의 환상을 보기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아직 시신의 주변에 머물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1일부터 3일은 보통 장례 기간입니다. 제가 명상을 하며 단체 의원들의 장례를 도와드리는 장례지조사를 하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90세가 넘은 할머니이신데 가족에게 고인이 살아생전 성격이 대단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습니다. 장례지조사를 하면서 여러 번 장례를 치르다 보니 시신 상태만 봐도 살아계셨을 때의 성격이 어떠셨는지 조금은 보이기도 합니다. 그 할머니도 목욕을 시켜드리고 깨끗한 수위로 갈아입혀드리고 마지막으로 얼굴에 화장을 해드리는데 얼굴에 살아계셨을 때의 완고하고 고집센 모습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공부를 하고 보니 장례 기간 동안 영혼이 시신 주변을 머물면서 제가 하는 행동과 제가 하는 말을 지켜보고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3일에서 7일까지는 점차 자신이 이승을 떠나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때입니다. 처음에 당황하던 태도도 많이 누그러지고 점차 안정을 찾아가게 됩니다. 살아생전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는 등 희로애락에 잠기기도 합니다. 7일에서 14일 후에 일어나는 일은 죽음을 실감하는 일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냉정하게 살펴보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직은 삶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린 상태는 아니며 그나마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정도입니다. 2주에서 오주에는 완전히 체념한 상태가 됩니다. 더 이상 삶에 미련을 갖지 않으며 죽음에 익숙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자신이 갈 길에 대해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5주에서 7주에는 완전히 터날 차비를 하는 때입니다. 더 이상의 미련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으며 오로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한껏 움츠러드는 마음을 다잡으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